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요 해양유료오염사고와그 영향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은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대형유료오염사고인 시프린소 사고 이후에 어, 그 기름이 그 해안가에 표착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데요 이때 그, 그 소리도라는 섬지역의 해안, 방제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기름이 여기도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 이렇게 이제 객가에 묻은 기름을 전부 닦아내고 해서, 어, 이 드럼에다가 또 기름을 퍼놓고, 이, 다 닦은 폐기물들을 다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어,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염사고가 발생되면은, 그 이후 피해는 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우가 커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그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은 어떤 그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왔는 이런 그 대응사고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토리캐니오노 사고가 그 국제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어, 유료용 손해 사고에 대한 대응 대비 또 사후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어, 이렇게, 그 제도를 갖추게 되는 계기가, 도 토리 캐녀노 사고였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엑슨 발레지오 사고의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제도의 또 변화를 가져왔죠. 이, 가장 큰, 이제, 변화는, 그, 러시아 수역과 캐나다 수역, 미국 수역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 인접 국가 간의 대응 대비를 할수 있는 OPRC 협약을제정하게된 계기였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국내에서 봤을 때는 어, 오일 폴루션 액트라는 미국의 그 연방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어,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그 정유사들이 어, 자체적으로 그 오염사고에 대비한 어, 체제, 그 대응 대비 기구를 만들었다는 하 점이 하나의 큰 제도적 변화였고요. 알래스카 주의의 그 경우에는 어그 굉장히 그 지역이 위험한 해역이었기 때문에 어 예인선이 유조선을 호송해서 어 출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행정명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 하나의 제도적 변화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그 우리나라 지금 이번 시간과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대응 사고가 되겠는데요. 어, 가장 큰 이제 그 우리 해양 환경관리법 그 이전에는 해양 오염 방지법인데 이 법에서 어, 방제 제도와 관련된 어떤 그 시스템화가 되는. 제기화 되었던 사고가 시프린소 사고인데 이 시프린소 사고와 어,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OPRC 협벽이라는협벽을 어, 국내에서 비준을 해서 어, 국내 발효가 됐는데 요 어,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해양오염방지법에 어, 이런 시스템화된 어, 엑스발레지 이후에 이제 흡입된 해양오염방지제도가 이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시프린소는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제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시프린소 사고와 오피아시시약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고의 개요, 어, 또 반제작업, 사고의 연형 이한 순으로 어,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고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95년 7월 23일 전라남도 여수해역에서 시프린소가 중화초되어 기름 약 5,035톤을 유출시킨 사고, 어, 이5 0 3 5톤은 우리가 수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은이 기름이 유출되면 은 결국은 바닷물과 이렇게 흡착이 되어서 확대되기 때문에 이 양이 다시 이제 이 수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쉐프린스호는 총톤수 144,567톤의 단일선체 구조 의 유조선으로서, 호유해운이 사이프러스 국적의 마리벨라 슈핑으로부터 1990년 12월부터 5년간 임차하여 한국선원 20여 명을 승선시켜 운항 중이었습니다. 이 이제 그 해운에서는 굉장히 구조가 이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그 단일선체 구조 유조선입니다. 이 단일선체는 선체를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구조가 한, 한 겹만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면 파공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유조창에서부터 바로 기름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호유해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호남 그 정류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정류에서 옛날에는 호남 정류 운송사업부에서 직접 이제 운송을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유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체대가 되고 또 운송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독립시켜서 어그 자회사 형태로 어그 만들었는 것이 호유해운입니다. 이 호유해운이 이제 사이프러스 국적의 마리벨라 쇼핑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했다는데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어, 정말 그 선체용선을 해서 임차했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유해운이 실제 소유자이면서 이것을 이제 편입취적을 해서 해외 국적을 두고 어, 이것을 임차해오는 형태로 어, 일부 이제 책임을 그 경감시키는 제도 또는 선박을 건조할 를때 건조자금을 그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부분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선박금융을 위해서 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여기서 소유를 한 상태에서 어, 선박을 실제 운항하는 고유형, 어, 임차형, 선체용선형 이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어, 좀더다 따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 수업에서 이 주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항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 프린스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항과 오만의 미라알파할항 등 중동의 여러 원유수출국으로부터 원유를 적재하게 되고, 약 50일 동안 말라카 해역과 남진아해를 거쳐서 한국의 여수 3일항의 호남정류 원유부도까지 운항하는 초대형 원유 운송선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14만 4천 톤 정도 이 선박이 초대원유운송선 유조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날은 유조선의 경우에는 한 28만톤급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수항에 입항할 당시에는 26만5518톤을 선적해서 들어왔으나 호남정류 부두에서 17만8631톤을 양육하여 사고 당시에는 약 86886톤의 만 용료를 선적하고 있었고 어, 또 선박 자체가 운항하는데 필요한 연료로 벙커 AU 100톤과 벙커 CU 1,395톤 등총 88,381톤의 기름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C 프린스호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원유부들를 출항하여 이동 중에 태풍 피양식이의 지연, 노을이나 바람과 같은 외력의 영향을 가볍게 여기면서 운항한 초대형 선박의 조종 미술, 태풍 이동 진로의 좌전향 등이 원인이 되어서 소리도 인근에서 어,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고 원인은 그, 앞에서 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많는데요 총톤수 1만4 5 6 7톤의 초대형 그 유조선이 황천 운항 중에 조종과시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었는데요. 어이 우선 이제 그 해역에서 봤을 때즉 여수의 소리도 여수 이제 그 여수의 3일항에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피항을 하려고 이쪽으로 봤는데 태풍 방향이 이제 그 좌전타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피항을 하게 됩니다. 피항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생긴 것이 이제 세존도에서 이 작도 뒤쪽 소리도와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처음에 하다가 지금 파랑의 방향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보니까 이 배가 이제 밀려서 소리도에 좌초 될것 같으니까 배의 방향을 작도의 앞에서 이 작도 앞으로 통과해서 가기 위해서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배가 이제 요이 그림을 배라고 보면은 배가 이 선수가 있고 선미가 있다면 바람을 이쪽으로 받거나 이쪽으로 받게 되면은 바람을 받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측면으로 받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 선박이 이렇게 운항하다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지금 이 바람의 방향과 마주치게 되게 되죠. 측면으로 마주치니까 배가 완전히 밀려 버립니다. 그래서 넘어오지 못한는 뭐, 이래 갔다가 다시 밀려서 소리도 쪽으로 가서 좌초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파란과의 영향에서, 어, 선박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어, 좀 이렇게 영향을 좀 가볍게 받았다든지 계산이 잘못됐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그 항해 사의 조종 과실로 인해서, 음, 대형 그 사고가 발생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파랑을 받는 유압 면적이 증가하는 방향, 즉 측면으로 유압 면적이 증가하는 측면으로 이 바람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그순박이 좌초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항해상의 과실, 가벼운 항해상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이 판단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기름이 유출되었죠. 이 어, 유출된 기름은 총 5035.2톤 인데요. 원유가 4155.3톤, 또 방카AU가 100톤, 방카CU가 779.9톤 등이 유출됩니다. 이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은이 유조선이니까 화물로 실었던 원유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선박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자체에서 사용하는 선박이 운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유도 상당량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유도 이제 같이 유출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원유가 적절 되어 있던 6개 탱크 중에서 2개의 탱크가 파손되었는데도 이 정도로 이제 유출료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또 당시에 이제 태풍을 피양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단 태풍의 영향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바람의 영향으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 그 조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유출이 되는 기름도 빠르게 이, 이 조류를 따라서 또 바람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확산속도나 확산해역 자체가 굉장히 넓고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주변 해역이 태풍 페의의 영향으로 유출된 기름이 주, 이 주변 해역에서 동쪽 및 동북쪽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하여 울펜스는 그 7월 25일 15시 30분에야 처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죠. 태풍이 부는 상태에서 어, 방제작업을 당장 할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 사고 나면 은 바로 선박 주변에 올펜스를이중사항으로 설치를 해서 어, 기름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빨리 조기차단을 해야 되는데 어, 태풍 상태에서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볼수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기름이 바람과 조류를 타고 빠른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빨라졌으니까 어, 빨리 확산이 되는 반면에 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제작업은 방지 음, 물리적으로 할수 없는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어, 이로 인해서 기름이 확산된 해안선이 어,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나왔기 때문에, 예, 여수에서 이제 발생된 전라남도 여청군 돌산읍 해안 약 46,923km, 아, 46.923km. 그러니까 이제 그 서해안 쪽이나 남해안 쪽으로는 크게 번져나가지는 않았다. 서해안 쪽으로 크게 번져나가지는 않았고, 이 남해안을 거쳐서 이제 동해안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 그 제도 남해 욕지도 해안 약 10.6km, 심지어는 부산의 해운대 송도 청사포 해안 약 0.9km, 부산 경남지역 13개 마을 26.3km 등총 연장 73.2km에 이르는 해안선의 유출류가 확산되는 어, 거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는 어, 사고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수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세존도 쪽으로 나오다가 방향을 이렇게 전타하면서 이제 그 바람, 그 바람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 배가 보통 피항을 할 때는 태풍에 피항을 할 때는 피항항에 가있든지 아니면 선수 방향으로 바람을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이렇게 틀면서 바람이 이 측면으로 받으면서 배가 힘을 못쓰고 바람과 파, 바람의 영향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좋다 능력이 있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 거나이 앞으로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이 방향으로 밀려서 소리도에 충돌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파공이 되어서 기름이 제 유출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선방에서. 지역에 올펜스를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늦게 이제 설치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출된 기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전라남도 해역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부산의 그 남해안을 다 거쳐서 부산의 해운대와 어, 송정바다까지 어, 이렇게 그 확산이 됐다는 점에서 어,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 그러한 초대형 참사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시간대별로 이동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최근 여러가지 상황에서나 선박의 항적이 초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보다는 이제 어, 그러한 그 파악은 되어 있지 않고 시간대별로 크게 이렇게 어, 파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방제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이 아마 이런 대응사고에 대해서는 그 시프린소 사고 전에도 뭐 사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방제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 제대로 제된 대응을 해 봤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실수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선박 구조와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사고 발생 후 여수해양경찰서는 화재 진압을 비롯해 서해양 구조활동과 함께 방제작업을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박을 분할하는 선체분안은 니폰셀비지사와 호유해운이 구조계약을 체결해서 군안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 확산된 기름에 대한 방제작업은 전국 12개 해양경찰서를 총동원하고 주민의 소형어선 등을 이용하여 유화제 살포, 유흡착포 사용 등으로 민간 합동 관제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유화제는 이제 화학약품을 뿌려가지고 기름을 응고시켜서 이제 달아치는 이런 이제 작용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었고요. 유흡착포는 이제 그 오염 사고 때 여러분들이 그스스 같은데 보면은 이 천, 저그 모명천 같은 것을 바다에 던져서 기름띠가 있는 것을 이렇게 흡착을 시켜서 이것을 건져내는 형태인데,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민과 관이 합동해서 방제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어, 유회수기 16대를 동원하여 기름 900여 톤을 회수하고 총 717톤의 유처리제 설포및 다량의 유흡착구를 사용해서 회수한 기름 총량이, 어, 1390톤에 이르는 이러한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큰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어, 선박구조와 방제작업에 대한 이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 선박회사, 오염원인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회사가 하게 되고요 어, 이렇게 오염 확산이 되면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스크롤 스키을 하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기름을 여기서 흡착을 하면 여기 서습니또담습니다뭐 이렇게 하면 소형 장비가 되는데 어, 이 당시는 이제 대형 그 방제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방제 작업을 했고 대개 이제 해양 경찰의 일반적인 그 방제선을 이용해서 해양 경찰의 그 방제선이 아니죠. 그 당시는 일반적인 그 경비점을 이용해가지고. 어, 기름을 이렇게 퍼 담는 형태로 많이 이 했는데, 어, 이 사고 이후에 그 방제 장비도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히 발달했습니다. 발달해서 오늘날은 아마 방제 기술이나 그 다음 장비 기, 개발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그 정부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또 석유의 소비도 세계적으로 아주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그 아마 바다로 원유 선박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된 정유 원유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생산한 정유의 어, 절반 정도를 해외에 어, 그 수출하는 을그 세계적인 정류국가이기 때문에 어, 기름의 이동량이 굉장히 많다 어,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선박의 통항이 또 세계적으로 그 우리 대한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뿐만 아니고 일본으로 가는 선박까지 많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한 대응 대비가 시프린스호 사고 이후에 굉장히 어, 빠른 속도로 발달이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해안 방제 작업은 이제 모두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은 결국은 이제 그바다에서이 기름을 그 대부분 이제 수거하고 나면 은그 어, 다음 단계로는 해안에 이 표착된 그 기름을 전부 수거하고 닦아내야 합니다. 이작업이 많은 이제 인력이 동원되는데,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 이러한 이제 작업들이 그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은 미국의 예를 들자면은 그 미국은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엑선발대조 사고에서 어, 이러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던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네 분이 사망하는 발생이 있기 때문에 어, 숙달되어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런 작업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점도 좀 차이가 있다, 고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도가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어, 기름 오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 정부 측에서는 해양 환경 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가방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법과 정책 및 어,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게 되는 이러한 어,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지금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이었습니다. 이 해양오염방지법은 어, 마포의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을 그대로 국력법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이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안에서 해양오염대책위원회와 방제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방제선 및 방제장비 배치의 무 등을 강제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방제기술지원단으로 이제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이제 제도가 그 해양오염방지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 1999년에 OPRC협약, 그 엑슨발레조 사고 때 만들어진 국제협약인데 여기에 가입한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인접해 있는 중국이나 일본 또는 뭐 북한, 러시아 해역까지 기름이 확산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이런 수역이다 보니까 국제협력이 초기에 필요하죠. 어, 그래서 OPRC협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방제조직을 그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이 방제조직을 이제 지휘 통계체제가, 통제체제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은, 어, 초기 방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개편이 있었고요.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연안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안전항로를 설정해서 전용항로로만 운항을 하도록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어, 1997년에 어,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어, 이 방제조합은 이제 앞에서 그 액션 발대조사고 때그 미국에서 그 석유산업계 대응기구로 설립됐던 그 민간기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이 당시 기술적으로는 그 조류를 타고 이제 기름이 이렇게 확산되는 방향이 일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이 당시 그 시프린소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박 기계 연구원의 이제 강창구 박사님이 미국의 이런 그 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기름 오염이 확산되는 조류의 흐름을 이제 시간대별로 예측을 해서 기름이 어 몇분 후에, 몇 시간 후에는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다는 예측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 국내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이 어 확산되는 수역과 어 그다음에 시간대를 대충 예측해서 방지 작업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 하게 되 이런지 굉장히 과학적인 방제를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방제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어, 대형사고 있는 그 시프린소 사고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했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어, 첫째, 시프린소 사고의 항해상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어, 조사를 해서, 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프린소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해양 환경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 토론해 보도록, 음, 그렇게 합시다. 자, 이상, 그, 시프린소 사고에 대한, 어,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